나는 시골에서 살다가 다섯 살때 서울로 이사를 왔다. 부모님은 우리를 풀어놓고 키우는 분들이어서 나는 어렸지만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놀이터에 혼자 나가서 놀았다. 지금이야 놀이터가 횡하지만그 당시 아이들을 데려 나와 놀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내가 혼자 노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다. 그때 나는 서울에서 처음 사귄 친구라고 기억되는 아이가 있다. 당시 유치원 선생님 말씀으로는 내가 특정한 친구랑만 놀기보다는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다고 했다. 하지만 아마 제일 친했던 건그 친구일 거라고 생각한다. 하여튼 그 친구, 남자아이는 우리 유치원 아이는 아니었다. 놀이터에서만 만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할 것은 없었다. 근처에 유치원만두 개였고 우리 아파트에서 꽤먼 곳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 유치원생들도 많았었다. 나는 유치원이 끝나면 집에도 안 들르고 바로 놀이터로 가서 그 남자아이와 놀았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놀이터에 오기 전부터 늘그 남자애는 모래밭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고 그 남자애가 없어도 내가 먼저 가서 놀고 있으면 금방 등장했다 정말 내가 사정이 안될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함께 놀았다 엄마도 나중엔 내가 유치원 끝나도 놀이터에 있겠거니 하시면서 아파트 복도에서 내 이름 한번 불러서 확인만 하실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아이가 문득 우리 집 가서 놀자 이렇게 제안을 해왔다. 나는 너무도 좋았다. 친구 집에 가서 노는 것이 색다른 경험이기도 하고, 그 친구가 집에 초대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조금 쑥스러웠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고 쪼뼛쪼뼛 하고 있으니 그 아이는. 엄마도 널 데려오랬어. 라면서 내 손을 잡아 끌고 갔다. 나는 결국 그 친구를 따라 우리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난 정말 기대가 되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모르는 길을 지나 모험을 하는 기분으로 그 아이의 집으로 향했다. 그 친구의 집은 우리 집과 달리 주택이었다. 대문을 여니 안에는 진짜 하얗다 하고 탄성이 나올 듯한 커다란 개가 있었다. 개가 날 보고 짖으니 안에서 뭐라고 소리치며 아줌마 한 분이 나오셔서 개를 혼내셨다. 나는 개가 무서워서 남자의 뒤에 숨었는데 그런 날 보더니 아주머니께서는 싱긋 웃으셨다. 나는 친구가 부러웠다. 우리 집은 개는커녕 물고기 하나 키우지 않고 또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상냥하고 예쁘시지 않았다. 어머님은 나를 반기시면서 집 안으로 이끄셨다. 아마 이때부터 친구의 표정이 뭔가 조금 불편해 보였던 것 같다. 눈치가 없었던 나는 어머님이 가져다 주신 간식을 먹으며 그 친구의 방에서 마음껏 뛰어놀았다. 그러다가 문득 창밖을 보니 날이 어둑어둑해졌다. 아주 밤은 아니고 슬슬 해가 지는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방문이 열리더니 어머님이 자고 가라고 하셨다. 나는 밤늦게까지 친구랑 놀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다 내가 알았다고 하자 어머님이 이불을 꺼내오시겠다며 문을 닫고 나가셨다 그때 남자애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안되겠어 느닷없는 소리에 그 애를 보자 엄청 화가 난 표정이었다 늘 나를 보며 웃던 착한 친구였는데 우리 오빠가 화낼 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라 순간적으로 겁이 났다 내가 왜 그러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그 친구는 나를 끌고 방에서 나가 아주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현관 밖으로 그러니까 마당으로 몰래 나갔다 그리고 그 커다란 개를 피해 집 옆으로 돌아가더니 나를 보며 넌안 되겠어 안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더니 담벼락에 있는 덤불이었나 돌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걸 옆으로 치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구멍이 하나 있었다.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는 내가 뒤에 서있자 남자아이는 나를 구멍으로 잡아 끌더니 나가라고 하는 것이었다. 내가 왜냐고 모르니까그 친구는 너희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제서야 엄마 생각이 났다 심지어 말도 안 하고 왔으니 엄청 혼날 것 같았다 급한 마음에 아주머니에게 인사드릴 생각도 못하고 구멍으로 나가려고 움직이는데 걔가 내 손목에 뭘 끼워줬는데 그건 파란색 팔찌였다 비즈인지 돌인지 그런 게 꿰어진 팔찌였다. 그리고 나를 보며 웃어주길래 나도 인사를 건네고 구멍으로 나와서 왔던 길 쪽으로 가던 와중이었다. 그때 걔네 엄마한테 인사를 안 하고 온 것이 생각났다. 우리 엄마가 인사는 잘 하고 다녀라고 했었기 때문에 신경이 쓰였다. 나는 어차피 집에 가려면 친구 집 대문을 지나쳐 가야 하니까 초인종으로 인사드리고 가자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걔네 집이 무척 소란스러웠다. 그렇게 상냥하던 아줌마가 어디 갔어? 어디다 숨겨놨어? 하고 소리 지르는 게 들리고 그 집에 있던 개가 그 대형견 특유의 큰 울음소리로 컹컹 지저댔다. 나는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서 울면서 막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다음에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작은 오빠가 학교 갔다 돌아오는데 놀이터에 사람이 모여있더란다. 가보니까 모래사장에 내가 쓰러져 있었고 오빠들은 놀라서 엄마를 불러오고 그대로 병원으로 직행했다고 한다 근데 내가 놀랐던 건 오빠가 내가 쓰러진 걸 발견한 날이 내가 그 친구랑 그의 집에 놀러갔던 날의 낮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하루종일 걔네 집에서 놀다가 해가 지고 나서야 그 집에서 나왔는데 말이다 그리고 내가 눈을 뜬건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후였다고 한다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나는 분명히 수요일에 그 친구네 집에 갔다고 주장을 했지만 오히려 엄마는 그 친구가 누구냐고 나에게 재차 물어보셨다 나중에 엄마께 여쭤보니 목격자분들도 내가 혼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쓰러졌다고 했다 우리 오빠도 상상의 친구다, 꿈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가 상상의 친구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건 이제 성인인 지금에 와서도 여전하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그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을 리 없었던 그 애가 줬던 파란색 팔찌가 내 손목에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사준 것도 아니어서 엄마도 그건 어디서 난 거냐고 모르셨을 정도였다 그 이후로 난 병원 침대 신세를 접은 적은 없다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였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아무것도 알수 없지만 어째서인지 그 아이에게 너무나도 고맙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다. 한참 지난 어릴 때의 일을 갑자기 꺼낸 이유는 딱히 별건 아니다. 늘 지니고 다녔던 그 아이가 준 팔찌의 끈이 얼마 전 끊어져 버렸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언젠가 이 글을 쓸수 없기 전에 누군가에게 말해놓고 싶었다.